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일요일은 바로 중식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곰의 음식 3종 세트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렇게 고이 3종 우선 곰의 사천탕수육 곰의 그냥 가득한 삼성 해물볶음밥 그리고 중식하면 얘를 뺄수 없잖아요 얘는 꼭 있어야지 곰의 중화차장입니다 음. 보니까 조리방법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이 사천탕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어프라이 돌리신 다음에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물볶음밥, 해물볶음밥은 전자레인지에 돌리셔도 되고 그다음에 프라이팬에 볶으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면을 삶아야 되니까 끓는 물에 삶은 다음에 소스 넣고 볶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에어프라이 예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전자인지에 해물 볶음밥 돌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짜장면을 만드는 거지 한 번에 세 가지 요리를 다할수 있는 거야 그럼 어여 조리하고 세팅해 올게요 <목소리> 네, 이렇게 항상 거하게 차려왔는데요. 저같이 요리 못한 사람도 너무너무 하기 싶더라고요. 우선,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전자렌지에 돌려도 되고, 탕수육은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되고, 그리고 얘는 라면 끓였듯이 끓이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리했습니다. 볶음밥은 이렇게 된 게, 어, 네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랑 아빠도 드시고 계시고요. 지금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분인데, 제가 조금만 덜어왔습니다. 음,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부먹화예요부먹반인데 어, 보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오늘 찍먹을 할 거고요. 또 이제 중식에는 물이죠. 물. 물부터 한잔 먹고 아 옆에 김치도 있어요. 우선 탕수육이 너무 궁금했어. 사천 탕수육이고 냉동식품인데 쫄깃함과 바삭함이 살았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탕수육부터 음?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이게 사천탕수유이잖아요 그래서 소스가 되게 매콤하고 안에 고기 보이세요? 음? 고기도 가득 들었고 너무 바삭바삭하고 쫄깃쫄깃해 음. 음. 소스가 매콤해서 너무 좋다 냉동식품인데 냉동식품 같지가 않아요 와 너무 맛있는데? <웃음> 짜장 미쳤죠? 윤기 장난 아죠 너무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음, 이거 너무 맛있다.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야채도 많이 들었고요. 와! 와, 인기 장난 아니죠? 맛있어! 전자렌지 돌렸는데도, 와, 전자렌지 볶음밥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와, 새우도 들었고, 오징어도 들었고, 와, 중화풍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고. 마스카 <웃음> 너무 맛있어요. 와. 간이 진짜 잘되있어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웃음> 짭조름하면서 해물 향이 싹 살아있고요. 와. 그리고 냉동밥이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사, 고슬고슬한 게 없잖아요. 근데 얘는 부드럽고, 와, 장난 아니야. 진짜 세 가지가 냉동식품인데 냉소식품 냉동 같지가 않아요. 와, 진짜 시켜먹는 그맛 같아. 미쳤다, 미쳤어. 와 어, 탕수육 너무 좋은데? 탕수육 너무 좋고 볶음밥도 좋고 개인적으로 탕수육 볶음밥 짜장면 탕수육과 짜장면 조합은 국놀이지 원래 중식 먹으면 약간 물리기도 하는데 소스가 매콤해가지고 김치가 땡기지 않는다 아알이다 살았어 음. 고기가 되게 큼지막하게 있어가지고 와 씹는 식감도 너무 좋다 음, 음. 네, 오늘은 CJ, 고메 삼촌 한번 먹어봤는데요. 사천 탕수육, 중화 짜장, 삼태 볶음밥을 먹어봤어요. 우선 탕수육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냉동식품인데도 불구하고, 바삭바삭하고, 쫄깃하고, 그 다음에 탕수육 소스가 매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중식 먹을 때, 그 약간 느끼할 수가 있는데, 그 느끼함을 싹 잡아주더라고. 거기도 해물볶음밥. 새우도 들어가 있고, 오징어도 들어가 있고, 해물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이딱 먹었을 때, 입안에 가득 퍼지는 해물량이 너무 좋았고, 간도 너무 잘 돼있더라고. 오. 그리고, 중화 짜장. 와, 짜장면 저는 이렇게 부드럽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냉동식품에도 불구하고 야채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소스가 정말 맛있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볶음밥이랑 같이 드셔도 될것 같고, 개인로 개조...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퇴근하고 나면 보통 음식 하기 싫잖아요. 몸 피곤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라면 끓여도 끄 끓여도 되고 그다음에 에어프라이어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전자레인 돌리거나 그래서 너무너무 간편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음, 되게 드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어, 요즘에 진짜 와 이거 아, 진짜 입에서 고매라고 하나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우리 집고양이들 지금 난리 났는데 고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제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